2013년 3월 고2 모의고사 <웃음> 물리학 원 문제 해설 강의 같이 좀 시작을 해볼게요. 뭐어 1번 뭐 보기 전에 우리가 고2 3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통합과학 내용이 거의 90%지 그치? 음. 아마 학교에서 물리학원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두세 문제 정도, 많으면 세 문제, 적게는 두 문제 정도가 고의 영역에 속하긴 하는데 사실은 고1 때 배웠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은 고2 물리학이기는 하나 당장 고2 내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몇 문제 정도는 우리가 고2 내신에서도 중간고사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참고해서 보면 좋을 거다 알겠지 자, 1번부터 같이 보자 자 떨어지는 사, 떨어지고 있는 사과 A 정지에 있는 사과 B 어, 지구주의를 공전하고 있는 달 C를 나타낸 건데 중력이 작용하는 거 있는 대로 골라 뭐이 문제 읽자마자 야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중력을 안 받아 중력 받지 지금 이 문제를 쏘는 프로젝트 천정에 매달려 있는데 제 중력 안받니 가만히 있다고? 중력 받고 있지 어. 지표 근처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만히 있든지 움직이든지 항상 우리는 뭘 중력을 받고 있지 달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응.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서로의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지 따라서 모든 물체, 떨어지는 사과건, 매달려 있는 사과건, 또 지구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달이건 모두 어떻다? 중력을 받고 있는 운동이다. 그치? abc 모두 해당할 거야. 간단하지? 자 이번 이제 발전의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발전 방식에서 조력발전, 그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그다음에 파력발전. 파도가 하얀가를 탕탕탕 때리잖아. 그치? 그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한 파력발전. 그 다음에 화력발전. 어, 허, 보통 화력발전은 서, 어, 화석연료를 이용을 하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이용을로 화력 발전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가라고 물어봤어. 음. 저 볼라 되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가?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가? 자, 신재생 에너지가 뭐지?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합이지. 신에너지라는 건 뭐지? 음, 기존에는 쓰지 않았던 방식.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방식을 다시 적용하는 그러니까 원래 쓰지 않았던, 이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신에너지고 재생에너지는 반복해서, 보통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친환경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 또, 밀물들은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같은 것들. 반복해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게 재생 에너지야. 신 에너지는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연료전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 에너지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신 재생 에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신 재생 에너지에 속하지 않는 게 뭐야? 바로 화력 발전이지. 그래서 A가 바로 화력 발전이 될 거고. 자, 그럼 나머지 조력과 파력 중에서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 차자.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를 뭐라 그래? 조차, 조수, 간만에 이 그치? 바로 요걸 이용하는 게 조력발전이 될 거다. 그치? 그게 아닌 게 나머지 하나. B가 화력발전이 될 테니까. A는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자, 조력발전과 화력발전과 달리 화력발전은 어때? 연료를 태워. 가스든 석탄이든 태워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끓인 물의 증기 압력을 이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리는 거지 음.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야 되고 B는 파력발전 그렇지 C는 설치장소에 제한이 없다 조수간만의 차가 없는 데다가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조력발전소 지을 수 있어? 없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력발전의 효율은 높아질 테니까 아무데나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건 비단 조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는 우리가 보통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어. 그렇지?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점. 따라서 기업과 니음만 정답이 될 거다. 자, 연료 전지. 요게 이제 신에너지에 속하는 거야. ABC가 대화를 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제시한 내용이 옳은 걸 한번 골라 봐라. 어, 연료전지 시스템 특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 이런 거죠. 수소를 연료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여기서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지. 일차적으로 수소가 자 어디로 공급이 돼? 어디로? 수소가 음극으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요내 네, 뭐 음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뭐 이런 반응까지는 사실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자 음극에서 수소를 연료로 집어넣어. 그러면 이 음극에서 수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 반응. 자, 어떻게 일어나냐. 산화 반응이 뭐였지? 전자를 잃는 반응이야. 전자를 잃어서 수소가 이렇게 수소이온과 전자로 나뉘게 되고, 이때 수소로부터 분리된 전자는 이렇게 외부 회로를 타고 기억방향으로 이동해서 어디? 플러스극 쪽으로 움직인다. 양극 쪽으로 움직여. 자, 그리고 <웃음> 여기에 이온화되어 있던 수소 이온은 내부의 전해질 층을 통과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이 플러스 극에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공급된 산소, 뭐 정확하게는 공기를 넣어 주는 거야. 음,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동해 온 수소 이온 전자 산소가 만나서 즉 산소가 전자로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고 얘네들이 전부 한 세트로 다시 합쳐지면서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웃음> 수증기가 된다 이 반응 그래서 음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진행되고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면 더 좋겠지 자, 어쨌든 생성물은 물이야 그치? 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 자, 그리고 전자기 유도. 어, 이거 전자기 유도가 아니잖아.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연료 전지 시스템이야. 전자기 유도는 뭐야?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대 운동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잖아. 자, 전류는 기억 방향으로. 흘 흘러. 자, 기억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야. 그치 전류의 방향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잡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치 전류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될 거다 항상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 전류 방향은 또자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전자가 어디로 움직여야 돼플러스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따라서 옳은 설명은 학생은 누구 학생 a만 해당 될 거다 그렇죠 자 여기 또 발전에 대한 얘기네요. 4번. 뭐 풍력발전에 대한 얘기네요. 풍력발전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 뭐 2050년까지 호주에서 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자 배터리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화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 보면 기역의 발전량은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모든 친환경 발전의 어떤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이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풍력발전기 백날 지어봤자 바람 안불면 끝이지 그렇지. 파력발전 마찬가지야 파도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파력발전소 지어봤자 파도가 약하거나 파도가 치지 않으면 그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매우 떨어지겠지 그치? 또 어떤 문제도 있어 나 오늘 이만큼의 전기가 필요해 필요한 만큼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생산할 수가 없겠지 전기가 필요 없는 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예측보다 내가 원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가 생산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이 즉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에너지 생산이 안될 수도 있는 거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발전의 음, 단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의 발전량은 날씨에 관계 없이 일정할 수가 없어. 그치?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일기 영향을 많이 받지. 기억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친환경 발전 사실은 의미는 그래. 우리가 CO2와 같은 온실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이런 발전 방식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핵발전 원자력 발전도 분류상으로는 친환경 발전에 속해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 핵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언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 없지 그 연소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친환경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건데 자 이거는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치 자 그다음에 디귿 이건 뭐야. 배터리에 어떤 에너지를 여기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겠지. 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 그럼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배터리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화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다.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지.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는 이 내부에서 이게 돌아가는 움직이는 발전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옳은 설명은 니음만 될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스펙트럼 문제는 개 음, 화면상으로 아마 반전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 이제 어제 문제 풀다가 잠깐 반전된 걸착각해가 이게 반전을 시켜놓으니까 흡수가 방출로 보이고 방출이 흡수로 보여서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A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치? A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B는 요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사실 이걸 방출이라고도 하고, 교과서에 따라서 선이라고도 분류한다 그랬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흡수,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광원 A하고 B는 백열등과 수소기체 방정관인데, 어, 여기서 뭐 단서 주긴 했네. A는 뭐야? 백열등이지? 연속 스펙트럼을 볼수 있는 건 보통 우리가 고온의 광원, 그러니까 별과 같은 고온의 광원이든가 아니면 비들, 백열등 이런 예도 들었어.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선 스펙트럼, 그니까 여기 수소가 들어있는, 수소기체가 채워져 있는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을 의미하고, 이거는 우리가 태양의 대기에서 관측할 수 있는 흡수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지. 자, 오른 거 골라보면 A는 수소기체 방전관이다. 아니야. 수소기체 방전과는 수소가 갖는 특이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도 알수 있는 거고 비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다. 그렇지 이건 선이라고도 하고 방출이라고도 해자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 이외에 다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비교해보면 이 흡수선과 방출선을 해당 원소 우리가 볼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스펙트럼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그 선이 나타난 위치와 개수가 일치했을 때 해당 원소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보면은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이 수소의 방출 선 스펙트럼하고 일치하는 선들이 존재하지. 그러면 이 태양의 대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수소 기체가 대기 중에 일부로 포함돼 있다는 얘기야, 구성 물질로. 그런데 지금 수소 이외에 수소가 나타내는 스펙트럼이 아닌 스펙트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수소 이외에 다른 원소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다른 종류의 원소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뜻이야. 자, 따라서 다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한다가 정답이 될 거다. 자, 음만 정답이 될 거야, 5번도. 선생님이 보기를 일부러 치워서 화면을 채우다 보니까 아 2번이 정답이 될 거다. 됐지? 자, 6번핵 반응 문제네요, 그렇 자, 가와 같은 반응 별에서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이걸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핵발전에서 이용하는 이건 뭐 핵분열 방식이지. 핵 반응은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 융합과 분열, 합치기와 쪼개기. 근데 방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응 전 질량이 반응 후 질량보다 크다. 즉 모든 핵 반응에서는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가는 핵 분열 반응이다. 아니야. 합치는 거니까 융합이지. 자, 가와 나에서 모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치. 반드시 모든 핵 반응에서는 질량의 결손이 발생을 한다. 질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 이 줄어든 질량은 우리가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음, 요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기지 이 어,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다 참고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질량 결손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가에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은 같다 아니야 반응 전 질량이 항상 어때야 돼? 반응은 질량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어 역시 니음만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러면 니은이몇 번이니 보기가 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전자기유도 니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했던 전자기유도 현상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정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어, 전자기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유도는 그거야 코일과 자석의 상대운동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많은 전류를 얻을 수 있어 <웃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단위길이다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아니면 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이걸 하나로 보여주는 시기 바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유도기전력에 대한 얘기지. 참고로 왜 유도전류의 세기를 이야기하는데이걸 얘기합니까?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자 옹의 법칙이 뭐야? v는 i이잖아.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거든. 그래서 실제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이게 클수록 유도 전류도 그만큼 강하게 많이 흐르는 거야. 자, 이 마이너스는 외부자기장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아마 오지 마, 가지 마. N극이 오면 오지 마, 밀어. S극이 와도 오지 마, 밀어. 같은 극은 밀어내고 도망가는 건 붙들라고 하는 방향이란 뜻이야. 자, 단위 시간 동안. 단위기, 가문수, 단위기류단 가문수, 단위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 뭐, 지금 당장 공식은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 근데 우리가 고위 물리에서 어차피 이걸 또볼 거라서. 자, 자속은 뭐야? 자석의 N극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N에서 S쪽을 향하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 자기력선 속의 줄임말이지. 자, 어쨌든, 자, 자석을 나는 1초에 1회전해. 1초에 1회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매달린 자석이 회전을 하는 거야. 자, 아래쪽이 뭐 N극일 수도 있고, 위쪽이 N극일 수도 있겠지만, 자, 아래쪽을 N극이라고 내가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회전. 그러니까 코일 입장에서 보면 어때? N극과 S극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치? N극이었다, S극이었다, N극이었다, S극이었다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또, 똑바로 있을 때하고 비스듬히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자속의 수의 변화가 또 생기겠지. 그치 결국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 코일에서 뭐가?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자, 나에서 검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저렇게 자석이 돌고 있어. 자석이 돌고 있어. 코일 입장에서는 N극 됐다 S극 됐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코일 마주 보는 이 자석을 마주 보는 코일의 윗면도 어떻게 돼? 자극이 계속 바뀌겠지. N극 됐다 S극 됐다. N극 됐다 S극 됐다. 그러려면 전류의 방향이 어때야 돼? 일정할 수가 없겠지 자, 우리가 코일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따른 전류 방향을 잡을 때 위쪽이 N극이 돼야 돼 라고 하면 은 오른손에 엄지를 N극 방향으로 맞추고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이 손가락이 감아지는 모양이 전류 방향이잖아 그러면 위가 N극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아래쪽에 앵극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전류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라고. 즉, 자석이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코일 입장에서는 앵극이 됐다, S극이 됐다, 앵극 됐다, S극 됐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코일에서도 앵극과 S극이 계속 반대로 유도돼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일정할 수가 없지. 그렇지 전류의 방향은 계속 어때 주기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어, 일정하다는 리온으로 적절하지가 않아. 일정할 수가 없어. 자, 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2회전. 자 1초에 1회전하는 것과 1초에 2회전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 더 빠르게 도는 거지. 그렇지?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가 2배가 되니까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 유도전류의 최대값은 다에서가 나에서 보다 어떻다? 크다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더 많은 전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자, 기억인데, 이제 이런 거야 전류의 최대값은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지금 실험 라는 뭐냐면, 어떤 조건의 변화를 줬어. 그리고 나서 나와 똑같은, 여기다 어떤 조건의 변화를 준 다음에, 이 자석을 1초 1 회전하도록,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이 준 거야. 그랬을 때, 전류의 최대값이 더 커지더라. 그러면,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유도 전류를 강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음, 단위기이랑감은수를 증가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 자석을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지. 자석을 더 강한 자석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킨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킨 후에 나아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더 강한 전류를 얻을 수 있겠지. 또는 꼭 이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코일의 가문수 말고도 아예 그냥 자석 자체를 더 강한 자석을 써도 괜찮다. 어쨌든 요 조건 하에서 라에서 실험이, 실험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강한 전류를 얻을 수있어 옳은 설명이지.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특히 전자기호도 쪽은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기억 띄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제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얘기네 태양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된 전체적인 과정이야. 음, 그래서 ABC는 수력, 태양광, 화력 발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 자 태양에서 얻은 열 에너지가 결국 위치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이거 무슨 에너지야? 수력 아, 수력 발전이지. 이거 무슨 뜻이야?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물이 뭐해? 증발하지. 그치 물이 증발해 가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로 존재하다가 피가 돼서 강수라는 현상에 의해서 떨어지지 그래서 어딘가에 고이는 거야 그치 뭐 땜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다시 떨어지면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거지 그치 자 태양이 가진 비대 에너지를 바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뭔가를 뽑는 방법 에너지를 뽑는 방법 그치 이건 뭐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정말 그냥 다이렉트로 전기로 가는 게 태양 광 발전이지? 참고로 태양 광 발전하고 태양 열 발전은 달라. 이거는 빛이 바로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증류의 형태라고 했었어. 자, 이거는 일단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사실은 이 화학적 에너지가 뭐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지 결국 화력발전이라는 거는 화석연료인 석탄이라든가 가스와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모든 화석연료들은 사실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잖아 모든 생물들은 태양에너지를 근원으로 살아가고 음, 그래서 B가 뭐다? 화력발전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화력발전이라 수력발전이고요 B는 발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이 발생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연소를 시켜 태우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을 100% 역학적 에너지로 100% 전기로 전환할 수가 없지 그렇 폐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버려지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버려지는 열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서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자, c에서 이용하는 비대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다. 음 당연히 고갈될 염려가 없지. 왜?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렇 태양이 사라지기 전에 인류가 먼저 사라질 거야.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될 거다. 그러면 음,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구번 봅시다. 이제 물리다운 문제가 나왔지. 전피에 빈 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공면을 따라 운동해서 큐를 지나는 순간이다. 오른 거 골라봐라. 어, 모든 저항과 마찰을 무시해라. 자,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같다. 이동거리란 뭐였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 이게 이동거리지. 음, 그럼 변위는 뭐야? 변위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최단의 직선 경로. 그래서 어, 직선 형태의 운동을 즉 왕복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직선 형태의 경로를 취했다면 변이의 크기나 이동거리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직선의 경로가 아니고 또 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해도 운동 방향이 바뀐 운동을 했을 경우는 무조건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그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달라 누가 더 커? 이동거리가 더 크다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치?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이 어때? 조금씩 변하고 있지.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할 수가 없지. 그치지 점점 점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아니지. 자, 그래서 니음만 옳은 설명이 될 거고 2번이 정답이 될 거다. 자, 10번. 자, 정지해 있대. 음, AB하고 접촉되어 있는데 위에서 F라는 힘으로 눌렀는데 얘가 정지 상태래. 그럼 정지한다는 얘기는 물체들의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각각에도 0, 전체도 0. 자, 이하고 비의 질량은 같으니까 얘를 m이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m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치? 근데 수평면이 이 바닥이 얘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이다? 7f이다. 그치? 그럼 바닥이 얘를 전체적으로 떠받치는 건 얼만큼의 힘을 주는 거야? 이 7f라고 하는 힘은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치? mg 더하기 mg에다가 내가 f라는 크기로 누르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더해진 힘이 되겠지. 그치? 이만큼을 떠받쳐줘야 전체 합이 0이 될 테니까. 자, 따라서 F라는 크기의 힘은 얼마가 돼? F는 3분의 1 MG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 이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A의 작용은 알자 M은 0이다. A뿐만 아니라 B도 0이고 전체도 0이야. 정지해 있으니까. a가 b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 자, 반작용의 힘은 뭐야? a가 b를 하면은 반작용은 b가 a를. 그렇지? b도 a를 되돌려 주는 힘이지. a가 b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다. 자, a가 b를 누르는 힘. 그러면 b가 a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수직학력이라고 불렀던 떠받치는 힘이지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다 그냥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과 평형 관계임을 해석을 할 때는 해당힘을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냥 수직학력과 중력은 그러면 그 중력이 뭐고 수직학력이 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동일 대상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건지 서로 다른 대상에게 작용하는 건지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그럼 B가 A를 얼마로 떠받치고 있을까? 자, MG라는 크기의 힘으로 A는 B를 누르고 있어. 그리고 위에 얼마 F라는 크기의 힘이 더해지고 있지. 그치? 자, 따라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MG 플러스 F야. 이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 그쵸? 자, 그러면 B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 요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A는 R자임이 0인 상태로 안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쵸? 자, MG는 3F니까, 요거는 3F니까, 결국 B가 A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4F가 될 거다. 그쵸? 어, 기억리언직은 모두 옳은 설명이네. 그쵸? 5번이 정답이 될 거다. 자, 11번 볼까? <웃음> 자, 우리 이런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었지. 어떻게 취급하면 된다. 한 덩어리 취급하면 된다. 지금 힘 F 여기서 힘 F를 구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어 A, B, C, C, B. 이거 질량 다 나와 있고 여기서 6 n 으로 달리고. 자 가와나에서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 아 여기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여기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대. 음 그리고 각각. 1kg, 2kg, 4kg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하고 같다그 했지? 그러면 전체 질량 3kg의 힘이 6N이니까 얼마? 가속도는 2 m s 제곱이 될 거고 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내알짜임 따라서 A의 알짜임은 실이 당기는 힘 하나밖에 없는데 이 힘이 얼마? 2N이라는 얘기야. 결국 같은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그 했지?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들은 같은 크기의 당기는 힘, 장력을 받는다. 따라서 여기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뉴튼2뉴튼이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요것도 얼마라는 얘기야? 2뉴튼의 힘으로 실이 B를 당기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얼마? 2뉴튼의 힘으로 A, C를 당기고 있다. C의 질량은 4kg이고 당기는 힘은 알잖.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2뉴튼이잖아 그렇지? 그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자, 질량은 4kg에 힘은 2뉴튼 그래서 나이에서 물체들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2분의 1 미터 s 제곱 또는 0.5 m 터퍼 제곱이 될 거야. 그치? 자, 전체 질량이 6kg이잖아. 전체 질량 6kg짜리 물체가 얼마의 가속도? 2분의 1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임 F의 크기는 얼마가 돼? 3N이 될 거다. 그쵸? 그래서 11번은 1번 3N이 될 거야.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연습을 할수 있도록. 요 기본기가 돼야지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물체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알겠죠? 자, 12번 우리 포물선 운동을 통과 시간에 배웠던 거지. 음, 뭐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고 운동 경로를 나타낸다. 음, 발사 위치가 다르고 다르네. 일단 보면, 자, <웃음> 가에서 발사 속력만 가에서 발사 속력만 어떻게 해서 a를 발사하고 a의 운동력을 모는 중에 나타난다 높이만 바꾸어서 a를 발사하고 운동력을 나타낸다 그쵸 어 그러면 지금 pqr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고르는 거지 그치 pqr에 대해서 자 가에서 발사 속력만 변화를 시켰고 나 다에서는 높이만 바꾸 높이 바뀌는 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치 음 그럼 이게 가가 된다는 얘기네 요 가에서 발사 장치의 높이만 바꿔서. 그렇지? 어. A를 발사하고 A의 운동 력을모는 중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또 가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가서 속력 바뀌는 건 여기가 가네. 첫 번째 실험이 여기가 가네. 그렇죠? 이렇게 해 놓고 속력을 다르게 해서 속력을 다르게 해서 발사를 했어. 그리고 속력이 발사 속도가 크면 어때? 더 멀리 가지.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가지. 이 포물선 운동에서 핵심은 뭐야? 수평방향의 성분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이쪽으로는 작용한 운동방향 쪽, 이 수평방향의 운동방향에 힘이 없기 때문이고, 연직방향 쪽으로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출발할 때 수평방향 성분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먼 곳에 떨어져. 하지만 중요한 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직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 그치? 아마 요걸, 요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게 좋아.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에 떨어진 후의 속도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치? 그때까지 떨어진 높이는 이렇게, 중력가속도 G를 뭐 9.8로 계산해도 되고, 10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건 조건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가 돼? 로트 E, G, H, 뭐 요렇게 정의가 됐던 거란 말이야. 그렇 그래서 요건 다 일정한 상수값이란 말이야. 이주 g라고 하는 건 그게 9.8이 됐든 뭐가 됐든 상수값이거든. 자,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오직 뭐에만 높이하고만 관련이 있어. 따라서 여기서 두 경로가 경로는 서로 달라도 얘들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다다 다, 다 똑같다. 얘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더 짧겠지. 저 짧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모눈종이로 나타낸 거 보면은 아마 요 시간도 아마 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두 칸이고, 둘, 둘, 둘, 어, 여기가 총 여덟 칸, 그렇지? 여기 높이가 총 여덟 칸, 8h라고 하면 여기 높이 는 얼마? 2h가 돼서 높이비가 몇대 몇이야? 1대 4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건 결국 같대요 전체 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잖아. 떨어진 출발 높이의 루트 베이 비례한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을 때 떨어질 떨어질 시간뭐 여기 낮은 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떨어질 때까지 t초 걸렸다라고 하면 출발 높이가 네배더 높은 곳에서 출발했을 때 도착 시간은 얼마가 된다? 두 배가. 두배더 2배 길어져서 2t초 후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 한번 골라 보면 q는 가의 결과이다. q는 가의 결과이다. 가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고 운동 경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가는 요건데 이게 q 인지 r 인지 다른 조건이 있나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가에서 발사 장치의 높이만 바꾸어서 높이만 이렇게 높이만 바꾸어서 a를 발사하고 그치 그래서 다가 아마 p가 될것 같고 순서 없이 결과를 나타냈고 그러면 속력만 그러니까 q가 가의 결과 어 이게 q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속력을 증가시켰다면 q에서 r로 변한 거고, 속력을 감소시켰다면 r에서 q로 변한 건데 다른 조건이 있니? 쇠구슬 발사장치로 수평방향 발사 운동력으로 나타내고, 발사 속력의 변화를 주어서 운동경로를 나타내고, 그렇지? 가에서 아 그럼 이렇게 봐야 되나? 가에서 맨 처음에 요거를 첫 번째 경로 p라고 보면. 나는 속력만 변해면안 돼. 이거 가는 P가 될 수가 없어. Q 또는 R이어야 돼. 그렇지? Q 또는 R이어야 돼. 그래서 속력을 증가시켰다면 R이 되는 거고 속력을 감소시켰다면 Q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높이만 바꾸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 이 경로가 P가 될 거야. 그렇죠? 음. 이런 조건이 돼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이게 Q는 가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속력을 증가시켰는지 감소시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렇죠. 아니 다른 게 있나? 어, 다른 조건선이 빠뜨린 조건이 있나? 평범에 발사하고 운동경로 나타내고, 그렇죠? 발사속력만 변화시키고 운동경로를 모눈종이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PQR은 가나다의 결과를 그냥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렇잖아. 그럼 뭐 빠뜨린 게 있나? 다른 조건은 없는데 이제 보이는 거 있니? 아, 이걸 놓쳤네 아, 그렇지 자, 일단 요게 다의 결과라는 건 우리 찾을 수 있지 높이에만 변화를 주는 거니까 특정 조건의 변화를 봐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속력하고 여기서 하나의 P, P 또는 Q Q 또는 R 그렇지? 이게 뭔지 모른다그랬잖아 이게 이렇게 속력이 느려졌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빨라졌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발사 속도하고 Q, R 중에 하나의 발사 속도는 같아야 돼 왜냐면 높이 변화만 줬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높이 변화만, 그 높이 변화를 줬을 때어떻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 시간. 속력은 똑같은데 수평 방향 속도는 v라고 똑같은데 운동 시간이 두배 차이나는 거야. 자, 이거 정리해 줄게. 자, 오, 이거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였네.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가 떨어진 높이는 이런 관계가 있어. 높이하고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연직방향 기준으로. 그래서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출발 높이의 루트배에 비례한다. 따라서 출발 높이가 네배 차이 나면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실험 다라는 건 알잖아. 이 실험 다하고, 자, 실험 가는 P, Q 또는 R의 결과를 보일 텐데, 자, 여기서 높이 변화만 줬다 그랬어. 속력은 똑같아. 속력은 똑같 출발 속력, 여기를 V라고 하면 여기도 QR 중에 하나는 V의 속력으로 출발했던 거야. 그치? 근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 몇 배가 돼? 두 배가 돼. 자, 여기서 얘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하면 여기서는 몇 T초 만에? 2T초 만에 도착을 해야 돼. 같은 속력으로 더두 배의 시간이 흘렀으니 두배더먼 거리를 이동했겠지? 따라서 Q하고 R 중에서 두배더 멀리, 즉, 실험 다, P에 비해서 수평방향으로 두배더 멀리 간건 누구야? R이 되는 거지. 그치? 요 수평 도달거리가 두배 차이가 나야 되거든. 따라서 요게 바로 뭐구나? 요게 바로 뭐구나? 실험, 실험, 가구나라는 걸 찾는 거지. R이 실험 가야. 그럼 여기서 Q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때야 돼? 수평방향으 떨어질 때 걸린 시간 똑같은데 높이가 같으니까. 자, 수평방향으로 그만큼 덜 가야 되니까 출발 속력은 감소시켰겠다. 그치? 자, 그래서 속력을 감소하여, 속력을 뭐 작게 하여, 이런 문장이 적절하겠다. 그렇 음. 그냥 대충 봤다가, 와, 꼼꼼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네. 그래서, Q는 가, 보기 보면 Q는 가의 결과이다. 자, Q는 가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나의 결과지, 나의 결과가 돼야 되고 작게 그렇지 속력을 작게 출발시켜서 수평방향 도달거리가 작아진 거고 a가 발사된 순간부터 도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와 나에서 같다. 자 가하고 나는 어때? 같은 높이 출발이야. 출발 높이가 같으면 어때?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같은 거지, 그렇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옳은 설명, 즉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자 12번 잘 보자. 지금도 순간 그냥 대충 봤다가 이게 뭐야? 하는데 보는데. 음. 여기서. 특정 조건, 하나의 조건만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서 속력과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속력은 같다는 거. 그러면 뭐만 달라? 도착할 때 걸린 시간만 달라. 그쵸? 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배? 두 배. 그러면 이동거리, 수평방향 이동거리도 몇배 차이? 두배 차이 나는 거. 요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거야. 됐죠? 자, 13번 봅시다. 역시 이제 포물선 운동. 자, 영초일때 물체를 하나는 V로 집어 던진 거야. 그치? 자, 노음에 2초일 때 여기서 만났어. 음. 그러면 이 수평방향 출발속도 V는 어때? 매 순간순간 변하지 않지 수평방향 적어도 수평방향 쪽으로는 그 속도가 어때? 일정하게 유지되지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수평방향이 떨어진 거리가 20m였는데 얘가 출발해서 20m 가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B하고 자유낙하하는 B하고 충돌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출발속도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초만에 20m를 갔으니까 출발한 속도는 10m per sec가 되겠지? 그치? 음. 자, 그래서 v는 10m/s이다. 1초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자, 그럼 이 속력 10m/s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렇지? 어, 수평 방향 성분 속도는 힘이 없어서 그 수평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러면 10m/s 의 일정한 속력으로 1초를 달렸으면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테고 10m를 전진을 했을 테니까 1초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10m만큼 차이가 나야 될 거다. 그치? 자, 1초일 때 A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이게 뭐 1초일 때 뿐이겠어? 어, 매 순간순간 물체들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일정하지. 그치? 질량이 같다면 크기도 같을 거고. 음,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당연히 같은 거다. 그래서 기억리엔딩은 모두 옳은 설명이야. 참고로, 이런 문제 를 살짝 응용해 보면, 1초인 순간 A가 여기 와있는데, 어딘가 와있겠지? 그때 B하고 남은 거리는 10미터일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딱 절반 이동을 한 거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과연 얼마가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찾을 수 있어.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모두 옳은 설명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네. 자, 자동차 충돌 사고 일어날 때뭐쭉 나와 있죠. 이게 뭐야?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그 그렇지? 자, 충격량이라는 건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작아져서 다칠 사람 안 다치고 죽을 사람 안 죽게 해준다는 거지. 안전장치의 원리야. 그래서, 자,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부분 힘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해서 작용하는 평균 힘, 충격력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기억은 자동차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 하면은 델타 P 항상 세트로 기억하라 그랬지. 그렇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동차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에어백은 니은과 같은 원리로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장치야. 증가는 디귿. 오 힘이 증가하면 다 뒤질 거야. 감소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3번이 정답이다. 자열 효율. 열기관은 열 효율 음, 열열 계산하는 거지. 자, 열 효율이 뭐야? 공급된 에너지 자열 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기계 장치야. 그래서 일 하는데 쓴 에너지의 비율, 이게 효율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공급한 에너지는 일 하고 남은 것의 합과 같기 때문에, 그렇 요건 어떻게도 쓸수 있다. 요렇게도쓸수 있다. 그렇 곱하기 100하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야. 자 어쨌든 A, B의 열 효율은 같대. 열기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공급한 에너지가 20이야. 근데 일 하는데 얼마 썼어? 5를 썼어. 그럼 남은, 남은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5. 이 제로만큼 방출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A하고 B의 효율은 똑같대. A의 효율이 얼마야? 20 중에 5만큼 일을 했으니까 얘의 효율은 0.25 또는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B의 효율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6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하는 데 얼마 써야 돼? 전체 4분의 1을 일하는 데 써야 되니까 420만큼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남은 에너지는 얼마야 돼? 1220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해서 지금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준으로는 요렇게 이제 연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결국 효율이 같다는, 이 효율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효율이 같다. 효율이 같다는 건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같은 양의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효율이 같다. 이 전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공급된 에너지와 일한 양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겠지. 그러면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와 A에서 공급한 에너지가 B에서 공급한 에너지가 몇배 차이가 나? 몇 배? 5분의 4배 차이가 나지. 그러면 일하는 양도 얼마 차이 나야 돼? 5분의 4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치? 효율이 같다는 의미. 그럼, 마찬가지야. 방출된 에너지도 몇배 차이나야 돼? 5분의 4배 차이나야 돼. 됐죠? 자, 신소재. 음, 뭐, 임계온도 딱 나왔고, 그럼 뭐, 초전도체 얘기하는 거잖 초전도체. 그래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A를 이용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선을 만들, 초전도 전선 만들 수 있지. 그래서 MRI 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어. MRI라고 하는 게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했잖아. 초전도,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선에 어 저항이 0이니까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그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스캐닝하는 진단 장치가 MRI 장치야. 그래서 뭐 핵융합 시설에서 플라즈마 상태의 중수수와삼중수수를 가둘 때이 a 의큰 전류에서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자 그래서 A는 초전도체고요. 기역은 0이고요 자기장은 니온으로 적절하고요. 그치? 뭐 읽으면서 쭉 되는 거다. 다 옳은 설명이다. 그렇 그러면. 보기가, 뭐, 기억년데이다 맞으면 5번 밖에 없겠네요. 그치? 17번. 음, 희들 괴롭혔던 마지막에, 기말 때 괴롭혔던 전력수송 문제죠. 자, 이제 두개 연달아 문제야. 17번, 18번 연결되는 문제인데, 자, 요렇게 돼있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1차 변전소에서, 일단 첫 번째 변전소는 무조건 승합한다 그래서, 그치? 승합. 굉장히 전압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변전소 쪽으로 송전선 X를 통해서 보내는 건데 이 변전소의 변압기 A가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자 A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거 음.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맞지? 그렇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상호 유도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일 과정에서는 고이 물리학에서 요 내용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 깊게 얘기는 안 하고 고일 과정에서만 본다면 사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공급되는 게 핵심은 뭐냐면 이게 교류로 공급이 돼야 돼. 교류라고 하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전류잖아. 전류는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전류는 자석이야. 움직이는 전기는 자석이 되거든. 근데 그 움직이는 전기의 방향과 세기가 계속 변해. 이 얘기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석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얘들은 코일 두 개만 마주보게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반대편에 있는 코일 입장에선 얘가 뭘로 느껴져? 자석으로 느껴진다고. 여기 교류 전류가 그러면 얘가 볼땐 얘가 그냥 뭐야? 자석이야. 근데 그 자석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그치? 이건 마치... 멈춰 있는 코일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똑같은 효과거든. 예대니? 그래서 천자기 요도 현상에 의해서 이쪽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거다. A에서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다. 음. 자, 변압기에서는 뭐가 성립했었지? 자, 가문수의 비를 N1, N2. 1차와 2차의 가문수의 비를 N1, N2로 하면은 이비는 e, 그대로 뭐와 똑같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비와 똑같다. 그쵸? 그래서 N1분의 N2는 V1 분의 V2라고 할수 있고 또 이거는 I2 분의 I1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류하고 반대야. 왜냐하면 여기 공급된 전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 출력된 전력 단위 시간 동안 공급하거나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변압기 내에서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면 들어온 것만큼 나갈 거 아니야. 또는 나간 것만큼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음.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치? 우리 그변압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 푼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자, 어쨌든, A에서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다. 뭐, 다른 조건이 있나? 어, 전압을 높이는 조건이데 문제에서는. 이 문장을 뺐는데, 그 위에 A에, A에서 전압을 높여서, 어, 전압을 여서 높여야 돼. 전압을 승압, 높이려면, 여기 가문수보다 여기 가문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렇지두 배로 많이 먹으면 전압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는 거고, 열 배로 많이 가면 전압을 열 배로 뻥튀기할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으면 안 돼. 이러면 강압이 되지. 떨어질 거란 말이야. 자, X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을수록 X에서의 손실전력, 전력 손실이 작아진다. 그렇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자, 손실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제곱, 송전선의 저항이야.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이 작을수록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을수록 손실 전력 그만큼 줄어들어. 구체적으로 자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들면 음,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 이건 전압 관련인데 전압을 n배로 하면 자 전압이 n배로 되면. 전류는 n 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손실 전력은 n 제곱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즉, 전압을 두 배로 뻥튀기해서 보내면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전류가 작을수록 전력 손실은 작아진다. 그렇죠? 기억과 티근만 오른 설명이 될 거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 18번은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냥 이 그림을 그냥 보면서 볼게요. 자, 아, 표를 봐야 되겠구나. 자, 18번 보자. 자, 1차 변전소에서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에 따라서 공급되는 전력을 나타낸 거야. 첫 번째, 1 0 0로0이건 에너지야, 공급하는. 100p0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v0로 공급을 했어. 그때 변전소가 공급받는 건 96. 즉, 여기서 이 과정에서 손실된 전력은 얼마? 4p0가 사라진 거야. 그치? 그러면 두 배의 에너지를 두 배의 전압으로 보낸다면,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 돼야 돼? 자. 자, 선생님 요식 하나 기억해 했을까 손실 전력은 항상 어떻게만 구해야 되냐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거 그다음에 송전선의 저항의 곱으로 구하는데 이때 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도 표현할 수 있다? 보내는 전압분에 보내는 전력.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음, 그러면 자, 전압분의 전력이니까 여기서 V0분의 P0, 100 P0가 바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라는 거야. 그럼 V0분의 1 0 0제로 E v 0분의2 0 0제로 어때? 똑같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양쪽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처항도 같은 전선이고 전류의 세기도 같으니까 손실전력도 어때? 같아야 돼. 그렇지? 어, 그럼 여기 공급받을 때 얼마로 공급받았어? 9 6 p 제로 공급받았지. 그렇지? 어, 그러면 손실전력 똑같이 얼마? 4제로가될 거야. 음. 그러면 4제로니까 전체 200에서 4제로 빼고 나면 얼마 공급받아야 돼? 1 9 6 p 제로를 공급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다. 알겠죠? 요거 같으냐 봐.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까. 손실되는 전력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훨씬 더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사실 2학년 학생들이 이걸 볼땐큰 도움은 안될 거야.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이 볼땐 도움이 좀될 거다. 알겠죠? 자, 19번. <웃음> 운동량, 충격량 문제잖아. 이렇게 움직였대. 1m, 2m p 퍼 s 로를 운동하다 벽에 충돌해서 정지하고, 시간을 났다는 거고, 운동량은 같고, 삐질량, 얘는 1kg이네. 삐질량. 그치? 둘다 정지했고. 그러면 이제 충돌 전 B의 운동량이 얼마야? 2지. 충돌 후에 멈췄지. 0이 된 거잖아. 지금 시간하고 속력,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니까 얘가 충돌 시간, 벽으로부터 충돌할 때까지, 벽과 충돌한 시간이 0.1초라는 거야. 그치?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 2kgmps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그대로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비가 받은 충격량과 같은 말이야 그렇지? 요거는운동방향의 반대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크기 자체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돼? 2Ns가 될 거야 그쵸? 자, 뭐야? 뭘 구하는 거? 야격을 시간에 나타난 거고 충돌 전에 운동량이 서로 같대요 어? 운동량 같으려면 충돌 전 운동량이 2잖아 질량 곱하기 속력 그러면 a의 운동량도 똑같이 2란 얘기지 그러면 속력은 속도는 1m/s인데 운동량이 2가 되려면 얘 질량은 2kg이 돼야 될 거야. 그렇 그래서 얘도 최종적으로 정지했으니까 결국 a나 b나 충격량 자체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크기는. 그렇뭐 방향도 같고. 근데 힘을 받은 시간이 다른 거야. 이 전체적인 크기 변화량은 똑같이 2Ns만큼의 변화가 생겼는데 a는 0. 2초 동안 충돌을 했고 b는 0.1초 동안 충돌했다는 얘기야. 힘을 받은 시간이 다른 거지. 그래서 a 질량은 1kg에다가 2kg이 되야될 거고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 n s 가될 거고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잖아. 그렇요 크기가 2 n s 인데 b 같은 경우는 힘을 받은 시간이 몇 초? 0.1초. 따라서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 20N이 될 거다. 10N이라 20N 될 거다. 그쵸? 렇죠음만 오른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어,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마지막 20번 봅시다. <웃음> A가 2 0 m s 로 기준선을 통과할 때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쵸? 렇 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할 거 각각 등가속도. 어, 얘도 일단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얘도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4초일 때 4초가 흘렀을 때 a가 b보다 a가 b보다 얼마 16m 앞서 있다 그쵸 그리고 0초일 때 a 속력과 4초일 때 b 속력은 20m로 갔다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a 속력이 여기 20m로 통과했는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누가 b가. 4초일 때 속력이 얼마가 됐어? 20이 됐어 그러면 일단 등가속도니까 A 가 B의 가속도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정지상태에서 출발해서 4초 만에 2 0 m s 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B의 가속도는 얼마? 5 m s 제곱이 될 거야 그치? 음. 자, B의 가속도는 5 m s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가 4초잖아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B는 4초이고 그 4초 동안 A가 달린 거리는 B보다 16m 더갔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a는 얼마를 더간 거야? 이 4초일 때 여기를 지나는 거야. 4초일 때 a는 여기를 지나고 b는 여기를 지나는 거고 이해되겠지? 등가속도운동했잖아. 등가속도운동. a가 이 지점을 지나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렇 근데 어쨌든 4초를 달려가지고 b보다 얼마를 더간 거야? 1 6 m 를더간 거지. 그러면 b가 달린 거리는 얼마가 돼? 자, 우리 평균 속도 적용해볼까? 정지 상태에서 4초일 때 순간 속도가 20mps다. 그럼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B의 평균 속도는 얼마? 10mps. 그치? 그럼 10mps라는 평균 속도로 4초를 갔으니까 B가 달린 거리, 이 구간 거리는 얼마란 얘기야? 40m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보다 16mA가 앞서 있으니까 A가 달린 거리는 얼마란 얘기야? 56m라는 얘기겠지? 그럼 A도 등가속도 어떤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요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는 2분의 20 더하기 V가 될 거고 요 평균 속도로 4초를 달려가지고 총 56m를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 이게 얼마니?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산수야. 40 플러스 2V는 56이 될 거고 이 v는 16이 될 거고 v는 8이 되겠다. 그렇지? 어, 얘는 8m/s가 될 거야. 그렇죠? 음. 이 그냥 더해서 그러네 8mps 되겠다 그럼 뭐 필요한 값을다 찾은 건데 아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거리의 최대값 지금 보면은 A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치 A의 가속도는 4초 동안에 20에서 8로 12만큼의 감소가 있었지 따라서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3mps 제곱이고 크기는 이제 3mps 제곱 1초에 3씩 줄어드는 거지 그치? 이렇게 줄어드는 변화야 요걸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Vt 그래프로 바꿔서 보면 자 a는 20m/s라는 속도로 출발을 해서 얘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치? 쭉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4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가 돼 있어? 8m/s가 돼서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속도 얼마로 5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서. 자 얼마일 때? 4초일 때 속력이 얼마가 됐어? 20mps가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건 뭐냐면 A하고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이걸 왜 찾아야 되겠니? 요 시간을 기점으로 보면 요 시간 이전 시간은 언제나 누구 속도가 빨라?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빨라.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먼저 앞서가고 B가 뒤쫓아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놈의 속도가 나보다 빨라. 그럼 어떻게 돼? 두 녀석 사이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겠지. 그치 자 근데 요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작아 그러면 뒤에 오는 놈이 점점 빠르니까 두 녀석의 거리는 점점 점점 좁혀질 거야 그치 그래서 4초가 지났을 때 16m까지 좁혀진 거야 그럼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거리의 최대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시점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 두 녀석의 속력이 같아질 때가 얼마야 언제 같아져 자 가속도리가 우 구했잖아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5. 어떤 t초의 속력이 같아졌을 때, a의 속력이, 자, 처음 속도 v0, 플러스 가속도,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t, t초일 때 속도가 va라면, v가 되었다라고 하면, b도 같은 속도 v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b의 속도도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 0으로 출발해서, 가속도 5로 출발해서, t초의 v가 된 거잖아. 그치? 따라서, 8t 초 후에, 자, 8t는 20이 되고, 그죠? 그럼 t는 얼마? 어, 4, 2분의 5, 2분의 5, 2.5초다. 그치? 2분의 5초일 때, 순간적으로 속력이 같아져. 그럼 2분의 5초일 때, 2분의 5초일 때 속력 얼마로 같아져? 자, 이게 2분의 5니까, 2분의 5면 2분의 25, 12.5m per sec. 그 어, 2.5초인 순간, 12.5m per s e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앞서 있는 A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두 녀석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최대값은 바로 요 순간. 요 순간의 거리차를 구하면 되는 거지. 2.5초인 순간의 거리차.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바로 평균 속도로 구해도 되고요. 평균 속도로 하자. A가 달린 거리 얼마? 2.5초 동안 A가 달린 거리. 음. 20 더하기 12.5 나누기 2. 그냥 얼마 할까? 20. 더하기 2분의 25, 그죠? 그러면 2분의 6 5지 2분의 65, 4분의 65 되겠다. 평균 속도 4분의 65.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쓸게 4분의 65. 그다음에 2분의 5초, 2.5초니까 2분의 5초. 그렇지? 여기 A가 달린 거리야. A가 달린 거리. 자, B가 달린 거리는 얼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자, 평균 속도는 2분의 4분의 25. 4분의 25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를 달렸어? 2분의 5초를 달렸지, 그렇지? 이 차이가 바로 두 녀석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될 거다. 이게 얼마니? 어... 딱 떨어지지가 않아 왜? 8분의 요거 30, 325.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되나? 어... 얘는 8분의 125, 그렇 그럼 8분의 200. 이렇게 떨어지나? 4. 28 4520 맞나? 428 4520. 응. 25m? 25m 돼야 되겠다. 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분수 극혐하거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응. 25m에서 핵심은 뭐야? 이건 뭐이 뒤로부터 산수니까. 산수의 영역이니까 뭐가 중요해? 요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녀석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앞서 가는 놈이 뒤에 오는 놈보다 빠르다면 거리가 멀어질 거고 그 이후부터는 거리가 좁혀질 테니까. 그치? 그래서 그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몇 미터 차이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시점을 통해서 A가 달린 거리에서 B가 달린 거리를 빼주면 그 차이가 바로 거리의 최대값이 될 거다. 알겠지?